니몰로 TV. 안녕하세요, 니몰로 TV의 테뉴입니다. 자, 저희가 월요일날 영상에 올리는 건 거의 그렇죠. 정말 오랜만인데 드디어 구독자 만 명이 됐습니다. 네, 디케이가 어떻게 보면 한마 한디 하세요. 네. 아, 저는 사실 주말에 달성이 됐는데 네. 한번 울컥했습니다. 약간 아, 눈물이 좀 찔끔. 네, 네. 뭐만 명이 아무런 수치가 아닐 수 있지만. 네, 진짜. 네. 저희 둘 중에 또 특히 저는. 아, 유튜브 뭐 최소 목표치 일단 만으로 가자. 목표치가 많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목표 달성을 했기 때문에 그 성취감 때문에 약간 오랜만에 맛보는 성취감. 그렇죠? 때문에 약간 울컥했는데 테드님은 목표치가... 네, 저는 사실 만이라는 수치 자체가 체감적으로 좀 다르긴 했지만 저는 만명 갔다가 막 이렇게 울컥 정도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최종 목표가 있거든요. 저희 애니멀로 유튜브. 그냥 딱이 정도, 저는 아, 딱 10만이 목표였잖아요. 아, 맞죠? 처음부터 그 말이에요. 네. 네. 딱 10만만 되면 저는 아예 이제 구독자에 대한 사람이니까 욕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욕심이 없다고 이제 했는데 디케이는 이제 만이라고 많이, 많이 이렇게 얘기해서 상당히 성취감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지난 1년 거의 1년 됐죠. 네, 1년 동안 1년 만 해서. 명이었으니까 네. 10만이 되면 앞으로 9년 더. 네, 9년 더. <웃음> 9년 후에 네. 10만이. 1, 1년에 1만씩 되겠죠. 그래서 저는 기간 상관없이 우리가 네. 꾸준하게 이렇게 함에 있어서 한 10만 정도가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만족할 거, 그때 대해서 진짜 울컥할 것 같습니다. 저희 역사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1만 이벤트는요. 어뭐 항상 하는 프리츠와 그 다음에 처음이죠. 먹이 이벤트 처음이죠. 네. 그래서 타이오 먹이 사료를 한번 이벤트를 해야 할 텐데 한번 소개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어 많이 했던 브리치 제품 가드와 클레디파이어 어, 네. 네, 한번 소개해 주세요. 다 둘다둘다주운고요 네. 가드 같은 경우는 질화 종속을 처음에 자리 잡게 해주는데 항상 써 쓰이는 것들 거고 클레디파이어는 네. 이거 저희는 쓰는데 말씀 잘안 드렸는데 마지막 단계 질화 종속 다 쓰고 나서 이런 미세 분진이나 이런 거 잡힐 때, 음, 그러니까 특히 솔직히 말하면 이제 촬영 직전이나 손님 오시기 전에 집에 네. 쓰는 는 <웃음> 좋은 제품이에요. 네, 게 어, 20분씩. 20분씩 해서 총 40분 프리즈 제품 나가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트로 계속 나갈 건데, 하이어 서류 그레뉴 그린과 하이어 비트, 이렇게 세트입니다. 네. 세트로 20분. 요 사이즈 아니고, 작은 네. 사이즈고요 사이즈.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레뉴 그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초식성 사료인데,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고 있어요. 뭐, 해수부터. 해 주고 있고. 일단, 그 초식기, 담수, 민물왕. 그 다음에 뭐, 일단, 남미어종다 정말 광범위하게 쓰고 있고, 진짜 만족하는 사료고요그 다음에, 어, 비트 컴플리트는 똑같습니다. 테트라 비트 같이. 네. 알겠습니다. 같은 비슷한 맥락의 제품이라, 요 중에 세트가 20분. 네. 그 다음에 요 세트입니다. 요크기고요 그, 타이어 프로 리치랑 타이어 뉴 터틀이에요. 요, 요 세트. 20분이에요. 네. 예. 저희도 세트. 섞어주고 있거든요. 네. 섞어주시면 네. 좋을 겁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가 그게 없어서 그러는데, 요거보다 좀더큰 사이즈의 베타 사료가 있어요. 네. 베타 사료도 20분입니다. 예. 그래서 총 저희가 100분에게 네, 추첨으로 해서 네. 어, 저희가 항상 하던 이벤트대로 어, 카페에 저희가 오늘 올려드리면 일주일 동안 댓글을 남겨주시면 거기서 또 추첨을 해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되겠네요 예, 네, 아무튼 음. 그렇게 해서 공지를 날짜를 공지해야 되면 댓글 많은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가 항상 하는 말씀이지만 이벤트 상품 같은 경우는 거의 착불로 배송이 되고 자세한 네. 사항은 네. 저희 애니멀로 네이버 카페 네이, 애니멀로출시 되거든요, 네. 네이버 카페에서 오시면 거기서 카페 공직을 오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어 1만명 구독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이렇게 느리지만 그리고 또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지만 꾸준하게 성실하게 주 3회 영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자, 지금까지 애니멀로 t v 의 테드 였습니다 안 구독과 좋아요. 애니멀로 TV.